안녕하세요 더크로스입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 이시아야 김혁권 이시아입니다 넌 김혁권이야 <웃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놀리는 게 재밌다고 다들 아 진짜? 어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오늘 시아가 생일이라고 어, 남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야, 생일 축하한 다였구나나 어, 기대 중이야 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고 기대만큼 어. 해주겠지? 어, 어떤 어걸 어. 말해? 뭘 말해? 어. 어. 어. 어... 비싼 거 내가 돈으로 준비해 올걸 그랬구나 비싼 거로 <웃음> 그래 현금으로 하자, 하자. <웃음> 짠나 이거 케이크, 뭐야? 케이크를 준비해 왔는데 두 살이야? 어이 이자는 뭐냐면 이제 너랑 나랑 이막을 열어보자 아, 아 멋있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너랑 나랑 둘이라서? 그건 재밌니? 너랑 나랑 둘이서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송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응. 너랑 나랑의 두 번째 앨범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응. 음 앨범이. 그거를 바래는 그렇다고 우리가 40대다고 해서 4자 긴 그렇잖아. 40대? <웃음> 자, 이거 삐소리 처리해 주시고. 오, 자,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혁건 생일 축하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팬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올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보세요. 응. 음. 음. 맛있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웃음> 먹방 찍어야 겠는데 맛있구만 됐어 응. 이제 케이크 응. 시식은 끝자 이번에는 이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선물 뭐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었어?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앵간한 선물로 기쁘지 않으니까 비싼 걸로 준비해라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좀 제발 보내지 마세요 얘랑 나랑 얼굴이 지금 <웃음> 너무 옆으로 커져 가지고 더 이상 그만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참고로 저는 먹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저는 먹는 거 싫어해요 네. 자 요겁니다 오 구찌야 아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아이, 얼굴에서 표가 나냐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 입이 귀에 걸렸는데 김혁권 아참 열어봐야 알죠 또저 아, 아, 아. 여완에 벽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네. 어, 어. 오 남자에게 꽃을. 어 이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웃음> 짜잔, 요겁니다. 오, 그런데 일상 가지도 하는 굿즈 너 때문에 샀다고. 오, 그래도 또 생일인데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 자, 요거 비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향수? 향수, 향수. 예. Yeah. 향수인데 일단 냄새가 이게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 시원하더라고. 요 아니, 이것은 내일. 해야겠는데 자, 오. 짠 요겁니다 색깔이 예쁘죠 와, 아니, 저는 원래 향수를 하지 응. 않는 사람인데 응. 시야 좋으니까 뭐 행사하는 날 아니 팬미팅 하는 날 내일 또 저희 제 개인 팬카페 팬미팅 있는데 한번 뿌려주고 가야겠네 아권 회원님들이랑 응. 만나는거 네. 내일 한번 뿌리고 나가봐 이게 냄새가 응. 아 이런 냄새야. 시원하지? 아 샤랄라한 냄새네요. 마, 이게 마치 아저씨 같다. 음, 이게 왜 준비했냐면 이제 너랑 나랑 노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냄새가 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스킨 냄새가 하 나. 어, 우리 그래. 아저씨 그래. 그 쉐이빙 어. 하는. 아 요게 그렇게 했다가 이제 피부 냄새랑 섞이면서 나중에 냄새가 어. 변해. 와 되게 나도 신중하게 고른건데 냄새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 고맙다 친구야. 어, 그래. 친구야 내 생일은 10월 19일이야. 알고 있어. <웃음> 8월 19일이 아니었니? 0월 19일! 8월 19일은 누구야? 너 0819였잖아 저랑번아 그거 우리 엄마 생일 아 그래? 어, 옛날 번호가 0819였죠 난니 생일이 네 항상 0819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어 20년 동안? 미안하다. <웃음> 생일인데 이 정도면 국경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읽었는데 이게 렇 편집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것도 있을텐데 혁건이가 다 읽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야가이 투명 안경 써서 제가 따라했어요. 나는 어. 이게 그 방도관경인데 니가쓴게 음. 방도관경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아니야. 난 방도관경 아니야 이거. 패션 아이템이야. 어. 이 코로나 전에 산 거야 작년에. 나는. 방두강경인데 패션 아이템 같지. 어. <웃음> 어떤 패션도 소화해내는. 예. 그러니까 아?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당도기지만난 멋있는 걸낀다뭐 아, 이런 거 아니야? 아, 아. 기능과 패션을 다 잡았다. 아, 난 기능은 못 잡았고. 어, 그리고 기능도 잡히겠는데. 근데 기능은 안 잡힐 것 같아. 니꺼는 네 여기가 다 막혀있는데. 아. 여기가 다 뚫려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 감사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끝내줘. 아, 오늘 참 이렇게. 행복한 자리 만들어 주신 이시아 선생님과 또더 크로스 팬 여러분 어, 모두에게 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까지 해봐 자 지금까지 저희는 더 크로스였습니다 안녕, 안녕.